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바호 사전입니다. 자, 태양을 나바호 아메리카 원주민은 좋은 날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날 좋은 날 좋은 날 우리말의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좋은 날 자, 아메리카 원주민 사전 없이 우리 민족의 이 말과 철학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자 좋은 날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은 날 이라는 간판을 달고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꽃집 미용실 이발소 뭐 피부 피부과 뭐 식당 부터 해서 영화 책 시집 소설 제목 노래 제목 어마어마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은 날 이라는 단어를 아주 그냥 너무나 사랑합니다. 결국 좋은 날이라는 단어는 태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태양. 나중에 더 보시겠습니다만은 좋은 날은 지화자와 연결됩니다. 멕시코 아즈텍의 지알리아 연결됩니다. 정이동이와 연결됩니다. 좋은 날 노래 제목입니다. 아주 노래 제목 잘 지었습니다. 좋은 날. 우리는 뼛속까지. 동의적입니다 태양을 숭배하던 숭배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만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또 계속 올리, 올리겠습니다만 여러 나라에서 이 좋은 날 지알리, 지화자 단어가 남아있습니다. 벵갈어, 시루즈 오다 라고 합니다. 시루즈 시루즈 오다 지하자 좋다. 영어로 헐리우드입니다. 헐리우드가 지하자 좋답니다. 참 믿기 힘드시겠지만 슈르지 없다 헐리우드 같은 겁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유의 좋은 날 노래 제목부터 해서 레스토랑 이 너무 잘 지었습니다. 여간 좋은 날 보십시오. 해를 딱 그려 넣었습니다. 좋은 날이 태양을 뜻하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좋은 날햇뜰 날, 좋은 날 좋은 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리, 정리, 정리, 동리 동의족, 동의족 할때그 동의가 좋은 날이었습니다. 좋은 날, 정리, 정리, 정리, 정리 동리 좋은 날, 태양, 아즈텍, 지알리지틀리 우리 말로 지하자 좋다, 떴다, 지하자 떴다, 정리 떴다, 동이 떴다, 정이 떴다. 햇살 좋은 날, 햇살, 선샤인 좋은 날, 선 선샤인 앤 n s